고달픈 주식 인생 주식을 처음 안 것은 10년 정도 되었고 6년 전에 주식을 떠난 사람입니다. 주식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실패담에 들어와서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네요. 요즘 같은 장세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담을 간략하게 남아 드러냅니다. 처음 주식을 할때 98년도였죠. IMF 때그 당시 삼성전자가 아마도 액면분할전 3만원, SK텔테콤이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처음에 주식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IMF가 지나면서 은행주, 증권주들이 거의 50배 정도 오른 것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죠. 그후 다시는 올수 없는 코스닥 전성시대, 2000년 들어 장미디어를 필두로 코스닥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 당시는 코스닥 상한가가 12% 정도였는데 30일 연속 상한가도 많이 있었답니다. 완전히 폭탄 돌리기였죠. 어느 정도 벌고 나서 망하는 길에 접어들었죠. 망하는 방법은 쉽더라고요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하고 스케핑하고 급등주 따라잡고 뉴스 공시 뜨는 거 보고 잡고 완전 개잡주 잡고 하루에 1% 벌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여야 하는데도 더블 셋업을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봐도 무모한 것 같더군요. 주식 정말 안되더라고요대한항공이그 당시에 8천원 정도 했는데 사고 나니까 괌 추락을 해서 거의 반토막에 선절했었죠. 돈을 잃으니까 오기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없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나스닥 선물하고 다우지수 보고 경제정보지 매일 서울 한국경제보고 인터넷 동호회 가입하고, 유료 사이트 가입하고, 주말에는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하고, 완전 도박보다도 심한 주식 중독증에 빠져서, 20대 후반의 나이를 주식에 미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후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인생이더군요. 간신히 대출받아서 집 사고 와이프한테는 주식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그후 아기도 태어나고, 아직도 대출금이 일부 남았지만 생활은 차츰 나아지고 있답니다. 왜 주식에 빠져서 소중한 시간과 아까운 돈을 잃어버렸는지 주식해서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결코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데요. 10년 동안 3에서 4번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세월을 지나본 결과 역시 그렇더군요. 매일매일 시세보면 뭐합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다우지수나 종합지수의 큰 흐름을 보고 뇌동매매하지 않는 법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말고 거래소의 우량 종목만 가지고 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없어도 되는 돈으로만. 즉 대출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으로 해야 하고 일일일 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목은 블루칩 아니면 엘로칩으로 급등주 테마주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1년에 10%에서 20% 이상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은 지금 주식판에서 빠져야 합니다. 훨씬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욕심을 가진다는 것.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무리수를 하게 되고 그러네요. 손절매는 어떻게 생각하면 말장난일 수 있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주식. 즉 헬로칩과 블루칩에 투자를 하고 2년이나 3년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분이 주식을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순환 사이클이 적어도 3년마다 오기 때문에 기회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미수나 신용은 황천길 가는 일순이라는 것도 명심하세요. 선물 옵션피하고 주식해서 99번 벌더라도 1번의 실패로 전재산을 날릴 수 있으니 승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군요. 100전 99승 1패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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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른 하늘과 녹색의 자연을 보세요. 아마도 세상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사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제가 주식에 입문한 계기는 회사에서 나오는 우리 사주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 무렵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우리 사주라며 주당 5천원씩 약 300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열심히 월급에서 갚아나가던 시절 아마 IMF를 거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1999년 초 누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주를 주당 3만원에 쳐줄테니 다 넘겨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 팔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냥 가지고 있자고 하여 아쉬운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경 회사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더군요. 그것도 주당 5만원에 할증해서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냥 안전자리에서 10배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닷컴주, 통신주가 코스닥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주식도 통신주 열풍에 휩싸여 상장하자마자 줄상한가를 치는데 주위에서 모두 100만원 넘을 거라고 하여서 팔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중에서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부자가 되었다면서 회사 업무가 끝나면 동료들은 술집을 전전하며 흥청망청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며칠 할 즈음 주변 주식 좀 한다는 친구가 허황된 꿈을 버리고 지금 팔아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에그 친구놈들이 주식이 몇십 배씩 오르니 배가 아파서 그려러니 했는데 그날 저녁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 불길하여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때가 28만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후그 그 주식은 하루 더 오르고 연일 다시 하한가로 떨어지더니 불과 며칠 사이에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기회다 싶어 전액을 모두를 투자하여 19만원에 다시 그 주식을 샀습니다. 사자마자 다시 떨어지더니만 10만원 초반에서 멈춰버리더군요. 욕심이 과하다 싶어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비록 판 금액에서 반토막 정도 났지만 수중에는 그래도 4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50만원 투자하였으니 큰 돈벌이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고물차를 중형차로 바꾸고 나머지 금액은 깨끗하게 2년짜리 정기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주식이 계속 오른다고 하고 누구는 몇십분만에 몇백만원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적금을 깨고 본격적으로 데이트레이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그때는 오전에 하한가에 매수하여 즉시 상한가에 내어 놓으면 오후에 정말 상한가에 매도가 되는 종목이 드물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또한 부업원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때 만졌던 종목이 세롬 한글과 컴퓨터, 켈슨전자, 심텍 와이즈테크, 사이버테크 홀딩스 등이로 말할 수 없었죠. 돈을 벌 때에는 좋았습니다. 닷컴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점점 손실이 커지더니 정확히 2000년 8월에 제가 주식에서 손 털고 나올 때 계좌에는 단돈 100여만 원만 남더군요. 그걸 깨끗이 집사람에게 주고는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두번 다시 하지 말자는 문구를 새기면서 영원히 주식시장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2001년 주식을 하는 주변 동료 중 동창놈 하나가 제아의 큰 손인데 주식작전 들어간다는 정보를 저에게 은밀히 이야기하며 3일 내에 그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길래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보험세권을 중도해지하고 부모님에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5천만 원을 받아서 총 9천만원을 작전 주식에 몰빵 하였습니다. 그 주식을 매수하고 그 이튿날 출근하니 추천했던 동창놈 동료가 그 회사 사장이 주가 조작으로 어제 저녁 구속되었으니 급히 팔아라고 하여 황급히 hts를 열어보니 벌써 하한가 잔량이 수백만 주가 쌓여 있어서 못 팔고 그 이후로 하한가네번더 맞고 다음날 겨우 빠져나왔 습니다. 그때 제가 유심히 봤던 삼성중공업 12,000원 현대중공업이 아마 4에서 5만원 삼성전자 20만원대였을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주식을 그때 장기 투자했더라면 하고 그 이후로 수백번 후회를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못 갚는다 쳐도 마누라 속이는 일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눈에 가시가 들어와도 주식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2005년 황호석 열풍이 불기 직전에 주변 동료가 그 좋았던 조화제약 산성 PNC를 추천했을 때도 돈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았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지만요. 조화제약 800에서 1000원 오르락할 때 추천받았는데 수개월 만에 16000원이 되었다더군요. 그렇게 무려 6에서 7년을 버티다가 퇴근길 지하철 노점 서점에서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본금 500만원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서 수십 수백억대의 돈을 벌게 되었는가에 대한 책이었는데 밤새도록 정독하고 가슴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좋다 이제는 이 사람들처럼 정말 우량 종목을 바닥에서 발굴하여 재산을 모아보자 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금년 3월경인가 아무리 인터넷 뒤지고 해도 자신이 없어. 증권사 다녔던 학교 동창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종목 추천을 부탁하였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니 연락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던군요. 지루하게 기다리던 중 5월 초에 동창놈에게 연락이 와서, 실탄 준비해놓고 대기하라고 하더군요. 급한 마음에 마누라하고, 뼈빠지게 장만하였던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풀로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풀로 때려서 총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동창이 추천한 두 종목을 샀습니다. 그때 동창이 한 종목은 대기업에서 비밀리에 인수작업 중이라 5월 중순경 발표 예정이며 또한 종목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곧 대규모 계약 발표가 6월 초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 3일 연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루하게 등락을 반복하더니만 있을 거라는 발표는 안 나오고 벌써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대폭락을 하면서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동창놈에게 전화를 하면 처음 두어 번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그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도 죽을 맛이라고 하면서요. 수익률은 한 종목이 마이너스 42.3% 또한 종목은 마이너스 31.9%. 다음 날 모두 시장가에 다 팔아치웠습니다. 몇 대권 덜 손실 보고자 약간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언제가는 소문대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을 매수한 이후부터 직장 생활 거의 엉망이 되었고 하루에 한갑 남짓 피웠던 담배를 두갑 이상으로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주식을 팔고 난후 마음만큼은 날아갈 듯 가볍더군요.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자유롭다는 느낌이었습니다.